안녕하세요. 영화 그겨울라는에서 미성년자 경주 역할을 맡은 배우 이빈주입니다. 네, 저희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. 저희 영화는 종합내리 커플 정학과 혜진의 사랑과 그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. 11월 30일 개봉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